쌓인 내가 아... 고기로 예, 예, 예, 예. 고향을 바라보니 구름만 예. 담당보고 가폐정신키밀 아... 기능치 예, 아... 언제나 내가 고향을 아... 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사람 어어놓어 내 사람 좀들어 와! 내 사람은 어문 잔주에도 없고 얘기 춘추에도 없고 궁중에도 없는별별 사람이다. 아유. 그 사람 대단하다. 어디 하야 들어보자. 여다 인사를 이내 네, 사람 을들어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아유. 부모님의 덕대 나는 열일곱 장가 상천은 모아 네. 서른다섯 네. 가원신이 네. 구원해야 네. 사주단야 네. 보냈니 해기를 음. 기대리왔도일승기지 음. 음. 잘했죠 그장풍원내피부먹음말고 음. 이자 수대초만야한또상쌍을한도렷만 음. 음. 음. 판답고 투쌍으로 음. 음. 증시 세고 청동장 당한기한 개. 집안 용당한이 쟤는 똥한 개. 쟤는 똥한 개. 쟤는 똥당 한 개. 쟤는 한소가장 똥당 한 개. 쟤는 똥당 한 개. 할진만다시토록먹을리한대한 대는 얼른 피고 가만히 앉았으니 왔다 우리 집마무라가 들어 놓누게 없는 지여 살펴보니 병조가 둥둥 뜨고풍이뜨러다 친구나무대신부공이하여 친구를 겨우길까지 가자 가자 어서가자 방으로 들어와 평풍 뒤에 저쳐놓고 내나가듯하라고 아. 신부 혼자가 견뎌공고만져 어, 뭐 생각하니 옛 아, 음. 노인 하신 말씀 첫날밤 신랑이 신부 손길을 먼저 잡 방독가다 낭독하다, 낭독하다, 낭독하다, 낭독하다, 낭독다 낭독하다, 낭다 낭독하다, 낭독하다, 낭독하다, 낭독하다, 도독하다낭독하 졸림벌시 우거니 밀고 염비도 덜미치고 멀쩡해갔다 올리라가 첫날밤 무삼전시고 나이방귀들었아 나왔서 g 어 o d y 시 s he will. g 니 o d he w i l 고 Good, he w i l 아 Good, he will. g o 이 d he will. Good, he will. Good, he will. Good, he will. Good, 이놈들은 현기 입에 장막 밖으로 나가면서, 채이놈들은 응. 청남청녀 터붙이게 하더니, 또 아무나 나오는데, 응. 키는 잣달막하고 수염은 우무가사리 같고, 네. 코는 무덤같이 생긴 놈이, 조각한 찻도 하나를 들고, 외치고 나오는데, 요걸 째다한 응. 모금만 더 오고, 우리가 <웃음>